면접보로 1번 들어오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자리에 좀 앉으세요. 자리, 예. 예. 면접보로 2번 들어오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자리에 좀 앉으시고요. 아, 예, 예. 자, 이재용 씨? 예, 예. 아우, 이재용 씨가 식구가 많네요. 혹시 뭐 하는 거야? 오, 이상하게 어깨가 무겁네? 이 사람은 사람이 올라가 있잖아! 당신은 언제 올라갔어? 그러게요? 오, 희한하네정신을 차리세요. 예, 예. 면접을 봐야죠. 아 예. 자두 분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. 우리 회사의 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. 네. 먼저 이재영 씨부터. 예. 응. 정부와 시대에 발맞춰서 사원들에게 주판을 나눠줘야 됩니다.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, 그게? 아이고, 진짜. 한현미 씨, 예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모든 사원들에게 주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추운 아이디어예요. <웃음> 오, 대단해. 아니,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?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. <웃음> 대단해. 예. 자두분그 희망 연봉에 대해서 한번 예. 얘기해 보세요. 저는 희망 연봉 5천입니다. 5천. 예. 음. 저는 5천으로는 일못 하고요. 3천은 받아야 아, 됩니다. 그렇게 많이? 예. 자네는? 저는 한 1억 5천 정도는 <웃음> <많아야 돼. 웃음> 배보가틀에이야만 어, 어, 어, 알아요 제가? 어. <웃음>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도록 해요 학격입니까 <웃음> 감사합니다! 어. 인재가 들어왔죠 인재가, 아유, 인재가 아유, 하는 짓이 귀여워! 어, 어. 누가 면접관냐이 사람이 진짜! 당신 도저히 안 되겠구만! 어? 다시 나가! 어잘못했습니다한 번만 봐.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아유, 이 사람! 아 어? 사람이 쓰러졌어요! 129 연락해! 저 전화번호 모르는데 1 1사죠129 전화번호요 저거 저거 저거 저거 119 1 2래119 어? 어? 119 119로 리고 119죠? 그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이 그래요 사람이 들어이있어이돼 사람이 아유. 아유. 아유. 사람. 큰일 났는데, 이거. 이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이뻔했이 큰일 날리했어 큰일 날뻔했이 큰일 날뻔했이 큰일 날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이뻔했 당신 뭐 하는 거어 큰일 하려고요남자날리무어 큰일 날뻔했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이이 당신 옆에 써져 있는 거야, 지금. 에? 피곤해서 피곤하면 집에 가서 자요. 희생하게 노숙자 같네. 난 당신 이어 씨. 지 그러니까. 어? 희한해. 아, 지금 뭘 하고 아, 있는 거야, 동시에. 아, 아, 어? 그 누구 여기 왜 왔어요 예? 여기 면접 보러 왔는데요? 에? 면접 보러 온 사람이 5천에 비뭐고 해봐. 자리 좀주내옷으왜 이래?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입고 가라. 자세 번째 <웃음> 질문 좀 하겠습니다. 네, 아, 예. 그 말이에요.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아는 대로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. 네, 이 회사에 가면 컴퓨터가 있고요. 그렇죠. 컴퓨터가 있고 경비실도 그렇죠. 있고, 컴퓨터가 있고 경비실이 있고 미스김이 있고, 땡! 우리 회사에 미스김은 없어. 아, 아, 아, 나 이게 대게. 면접을 받을 아, 아, 그래 거 아니에요. 제가 예, 안고 예, 당신도 안고. 예, 알겠습자 예, 이재용 씨, 예예. 예재 씨, 어? 야 당신 왜왜 올라가 있어? 오 오기 에해커스 하는데요. 나 저기 제발 싹 다섯 시죠. 손이가 저기 시아 라아 아, 사람 수도 이거. 어, 저 일일구 열1 1저 당신. 예예. 일일구죠. 예 지금 사람들 보니 예. 제가 일일구 했는데. 내 그런 지 알았어. 빨리 응. 릎까지 해봐. 아, 잠깐만! 이 섹시한 남자 꿈에서 본것 같은데? 나도, 나도 나도! 오! 희한하네! <웃음>